지난 연말 나온 보도들 중에 한 매체에서 2019년 한해 당신을 가장 슬프게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부동산 가격 상승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새해에 가장 이루고 싶은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내집 마련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요몇년 서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가장 큰 화제이자 걱정거리였습니다. 제가 딱 2년 전에 어, 부동산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보유세 신설법안을 20대 국회 최초로 발의를 했었는데요 최근 들썩거렸던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보유세 강화 및 공시지가 현실화가 다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17일에 있었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의 기조연설에서 보유세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2015년 기준으로 0.16%로 OECD 주요 15개국 평균인 0.39%를 크게 밑도는 반면에 2016년 국내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매매 차익과 순임대 소득을 합쳐서 무려 375조여 원가량의 규모로 GDP의 22.9%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자영한당이 오히려 보유세를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까 이인영 문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과거 회기 공약이자 시대착오적인 공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대 국회가 5개월 남은 상황에서 일부 일 부자만이 부 아니라 일반 국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보유세 인생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정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